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다시 볼줄 몰랐는데 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는 게 자기 스타일이었지? 너랑 거래한 새끼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랑 얘기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지 미사일이 세 개란 걸 알고 있었나? 세보진 않았는데 부하들이 알겠지 뭐 거짓말이야, 핫사는 마지막 미사일은 어디 있어? 시카고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어있는지 알려달랬지 핫산을 막으라고는 안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좋게 안 끝날 거랬잖아 어? 비즈니스란 게 그렇잖아 뒤처지면 죽는다고 선수끼리 더들 뭐해라? 넌네 무덤을 판 거야 아니? 무덤을 시카고에 가서 찾아야지 이제 라스알마스에서 꺼지세요 재수없게 시발 일단은 넘겨주는데 다시 보자 그렇게 하시던가 가자 이리 와 쏙, so, 빨리 라스웨넌한테 연락해 핫상과 미사일이 식하고 있다 이제 발벗고살수 있겠군 난 하루면 바로 나올 수 있어 근데 니들은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정말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그런 소리 지겹게 들었어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나서할일 아, 있잖아 어디서든 응원할게 해로마노 이기는 그날까지 브라더 행운을 빌게 오스타너 가면 잘 어울린다 방해하지신 <웃음> 논불의 말대로라면 세 번째 미사일은 시카고 왕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핫산이랑 알카탈라가 같이 있습니다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와 목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핫산이 시카고 시내의 한 건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라스 알마스 카르텔의 유령 회사야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거리를 봉쇄하고 무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찾으라고 지시했어 우리가 찾는 게 미사일인진 몰라 핫산 위치는 이 건물의 54층 서버실로 파악된다 대비를 철저히 했을 거야 난 지상에서 너희들을 지원한다 전 해병대와 함께 강쪽으로 징투해서 건물 1층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전 목표 성공해서 헬기를 타고 감시하겠습니다 나랑 소프는 해병대와 함께 헬기 두 대로 나눠 타고 목표 건물 옥상에 착륙한다 가지랑 해병대는 건물 아래에서 올라가고 프라이스랑 소프는 위에서 내려온다 소프는 서버층에 진입해서 핫산을 제압해 우리의 목표는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거다 그리고 핫산을 발견하면 사살해도 좋다 브라보 6, 여기는 왓츠워 1. 현장 확보 완료. 미사일 컨테이너를 찾은 것 같다. 지금 진입한다. 알겠다. 브라보 1 이동한다. 시작하지. 힐 5, 확인! 브라보 6, 목표 건물까지 20초 남았다. 정보에 따르면 안에 알카탈라가 있다. 버스트, 위치를 이동해! 네, 이동합니다. 1 6층이 우리의 주목표다 경비가 철저하고 접근도 힘들어. 핫살는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쳐져버리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왓츠워원 현장 확보 완료 미사일 컨테이너를 찾은 것 같다. 지인 진입한다. 알겠다. 브라보템 이동한다. 대령관 확인. 브라보 식스터 목표 건물까지 20층 남았다. 정보에 따르면 안에 알카타라가 있다. 워스트 위치 를 이동해. 네 이동합니다. 56층이 우리의 주목표다. 경비가 철저하 접근도 힘들어 파사는 아마 거기있을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죽어져버리자 이도 이동한다. 확인. 파이브는 지성층에 도착했다. 서브. 제거라. 고스트. 우리 준비된다. 상황 확인해. 확인. 지금 비춥니다 보인다, 고스트. 뭐좀찾아놔민저이인저이다 하수도 시간을 버는군. 너희가 위협을 제거하면 브라버스리가 인질을 구출한다. 목표층에서 다시 만나지 필요하면 자세 조정해 아래에 적둘 교전해도 좋다 몰래 지나갈 수는 없다 들킬거야 클리어 브라보스리 55층 확보 확인 55층으로 진입한다 전방에 적넷 방에 셋 복도에 하나 하나 남았습니다 확인. 현재 목표층에 있다. 다음 층에 적 다섯. 셋이 움직이고 둘은 가만히 있다. 쏘기 전에 상황부터 확인해. 모두 다섯 놈이다. 브라버, 5일층 클리어. 제로세븐 알겠다 이동한다 대위님 인지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확인 서버층으로 집결해 원초원 목표층에 도착해다 현재 상황은 물음건 대체 뭐야, 라스르? 전 미사일이 점화됐어. 현재 초기 단계야. 통제 장치는 컨테이너에 없어. 그럼 핫선은되 있겠군. 이쪽은 이제 목표 구역으로 이동한다. 이상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핫선이 여기 있길 뻔하자고. 근미야 핫산은 사는 없다. 핫산한대서버실실왜 필요한 겁니까? 이 건물에서 <목소리> 가장 안전한 데이다이동해물을맞다았어 <목소리> 서버. 그 서버실에 도착한다. 전대원 목표 는 없다. 이제 통제 실로 이동 한다. 곧 통제 실이다. 움직여, 전대원 목표 는 없다. 이제 통제 실로. a n e b d to go 나 스쳤지? 저가쏘뭐는 거야? 통제실에 있다 빨리 통제실이 보인다 전대원 핫사은못 찾았다 놈이 통제실에 없어 고스트 뭐좀 찾았나 예 놈일지도 모릅니다 46촌 확인 다들 이동한다 쉬렀니어쉬거라까쉬위니는사우니까 쉬우니까. 쉬우니까. 쉬가4 0 쉬우니까. 쉬우니까. 쉬우니까. 쉬우니까. 쉬우니까. 우니까 쉬우니까. 우리가통제니까쉬우니해 쉬우니까. 쉬우니까. 니까니 전에도 해봤습니다. IPG. And t e n you have some m n 계단으로 이동해. 가지. 상황은 제로 세븐 목표를 보내놓았다. 46층. 확인. 하니. 그쪽으로 이동한다. 나가서 계단으로 간다. 쟤네들, 미다일이 미사일이 발사됐다 반복한다. 미사일이 발사됐다이미친어미사일 미치... 목표는? 아직 몰라. 추적 미이다가 이쪽에 다어 어미가 이다 아시, 아싸, 나 어딨나? 벌써 끝입니다. 저쪽 굴비에 하이 있습니다. 아겠다. 경력이 없잡는 몸에 잠든다! 됐지. 이 방이 몰아 나왔습니다. 이쪽입니다. 스네이크 하산을 하산 전첩 방에 있습니다. 서브. 하산 는원 확인해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노릇마산! 도전 시작! 괜찮아 괜찮다 가, 빨리! 소 이동해! 와차, 아산이 통제정신 가지고 있다 놈을 쫓고 있어 알린다. 미사일의 목표는 워싱턴이다. 경로를 바꿔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우리한테 맡겨. 앞장서 소파. 파사는 마지막 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서륙 못 버친다. 아래로 뛰어. 으 백기강, 다 오면 나. 다 맨을 쓰어. 현재 상황은 공사층입니다. 통제장치는 확보했지만 화기를 놓쳤습니다. 확인. 들키지 마. 저번에 게 무절로 끼다. 내도. 니 합니. 네놈들은 무장하지도 않은 사람. 공사층입니다. 통제장치는 확보했지만 화기를 놓쳤습니다. 확인. 들키지 마. 왓저원에게 무전을 넘긴다. 소프 미사일이 발사됐어. 이제 원격으로 차폭시켜야 돼. 전할줄 모릅니다. 아, 내가 알려주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준비되면 장치를 열어. 준비됐습니다. 목표 워싱턴입니다. 좌표는 N38 그리고 W77. 펜타곤이야. 세퍼들을 노리는군요. 아니. 쉐파드는 거기 없어 근데 거기에 3만 명이나 있지 막아야 돼 좋아 됐습니다 서프 먼저 진단 모드를 켜야 돼 클리어와 모드를 동시에 눌러 됐습니다 다음은 오버라이트다 데이터가 4칸 보일 거다 두 번째 줄 셋째 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기다리십시오 안전한 곳에서 장치를 열어! 시간이 없다! 이제 됐습니다. 두 번째 줄에 셋째 칸. 미국은 퍼센트, 버려놓고. 에코, 시에라, 파파. 됐어. 이제 왼쪽과 클리어를 눌러서 오버라이드를 시작해. 오버라이드 1. 확인, 안전한 곳으로 가. 다음 부분은 시끄러울 테니까. 해주습니다 알겠다, 공군 쪽에서 확인할 거야. 고생했다, 소프 아닙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스웰 핫산은 어디 있지? 알카탈라 병력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전부 처리하고 핫산도 찾아내겠습니다. 이 이상... 쌍, 아이씨, 미치겠네. 잘했어, 소프.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경비들을 처리하고 한산을 죽여. 아, 일단 모기가 필요해. 비를... 만들어. 아, 이 옛날 생각 나는구만. 바로 어제같지. 아, 내 말이. 루피시, 마피시, 레사. 하도 마칸. فهمت. 오만만 있어. 지금의 동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봐. 끝없이. 정해 왔다 다시 <놀람> 하러 가자. 맞다. 와슬을 찾았다. 연막탄 만들 수 있지. 기억하나? 쥐넛을 찾았다 약품과 접착테이프면 가스암정을 만들 수 있지 화학물질 찾았다 가스탄을 만들 수 있어 적당한 데 설치하고 놈들의 유인해 테이프 찾았어 연막탄을 만들 수 있어 놈한테 던진 다음에 처리하면 돼 이걸로 뭔가 열수 있겠어 너네 제공은 안에서 무탈은 음. 하자 다니 이놈들이 약해 빠져서다. 왜이노알러을딸수 <목소리> 있겠는데. 조심해서 소리가 날. 이기 전에 무기부터 만들었을만 맞아, 아주 아플 거야. 놈들이 죽무지이다 공격하기 전에 먼저 기절 시켜 어젯밤 시카고 시내에서 폭발이 발생해 수천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풍으로 인한 전력 과부하가 원인이며 전력은 오후에 복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아이지 어젯밤... 시건 참잘지어에 감쪽같네 알카탈라 이란 카르텔 로시아 셰퍼드 쉐도우 우리가 놓쳤어 음, 어쩔 수 없었어 뿌리를 뽑아야지 셰퍼드 소식은? 아무것도 없어 음, 찾으면 되지 뭐더큰 문제가 있어 러시아 쪽을 좀 캐봤는데 벌써 골치 아픈데? 고송대에 습격한 국수주의자들 말이야 다 끝난 일이잖아 아니, 안 끝났어 새로운 놈이 나타났거든 누구? 이름은 몰라 아는 놈이야 누군데? 마카로프.